안녕하십니까 홍원장 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틀려 매년 국가 R&D 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하여 과제당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숙지하셔서 배점을 어, 평점을 많이 받는 그런 그 우수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 과제에 따른 그 신청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평가위원 분들이 서류 심사를 할때 제목 하나만 보고도 아이 기술 개발 내용을 더 볼까 말까를 결정할 정도로 어, 과제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과제명은 어, 상당히 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기에서 양식의 중요 어, 사업 작성의 중요한 어, 과, 어, 테마가 여덟 개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개발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그다음에 독창성 및 차별성. 그 다음에 준비 현황, 그다음에 개발 목표 및 내용, 그다음에 주요 연구 인력,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보유 및 구입 현황, 사업화 계획, 그다음에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으로 어,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어, 중요한 사항은요.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에서 성능 지표 목표 및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라는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서 나온 수치를 명시하셔야 되며 어, 기술 개발에 관계된 평가 중에서 사업 개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성능지표 목표 및 측정 방법이 어, 결려되어 있다면 또는 어, 부실하다면 어, 거의 어, 통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요 연구 인력 부분에서는 기술 개발 내용은 좋고 모든 요건 다 좋은데 주간 기업인 자체 내 연구 인력이 전혀 준비 안 되겠다 이러면 또 점수를 깎일 염려가, 아,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어,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인력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연구시설 장비 보유 및 구입금액은 비목별 사업 명세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 자금 나왔을 경우에 꼭 필요로 하는 구입, 장비 또는 설비 또는 원부자재 이런 내용에 서 자세히 명시가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화 계획에서는 국내외 시장 규모와 경쟁사그 다음에 제품의 양산 및팔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줘야 합니다. 됩니다.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계획은 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매출을 어, 연도별로 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어, 그 이익 가지고 그 이익금 가지고 고용 창출을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채용 계획을 어, 이렇게 좀 의용 목표지만은 좀 많이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에서 주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 기술 지원 수준. 그 그러니까 기존 제품과 차별성 또는 도전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수입 대체, 외국 제품 리버 엔지니어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준비성, 기초 실험 결과, 시료 확보 및 분석 자료, 기술 개발에 열린 인력, 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여부도 중요하니까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기술 개발 내용 및 연구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정량적 평가 항목 설정 여부 및 객관적 시험 평가는 신규 평가 및 최종 평가 시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어, 예를 들어 시장 규모, 국내의 경쟁 기술, 목표 설정 등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되며 양식 및 도포 활용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작성에 어, 많은 분들이 어, 주저를 하고 또 작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좋은 혁신 기술 개발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소 벤처기업의 부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거한 계제 게재 방식, 계제의 어떤 그 어, 효율 이런 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저희 쪽에 의뢰한 회사 중에서 어, 국내 통신사 본부장급으로 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장을 창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미팅을 해봤는데 사업계획서 중, 그 당시 중소기업청이었죠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서 양식에 위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드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 협조할 사항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쪽에 의리한 부분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그 재무쪽에 관계된 그 전문의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계에서 양식은 제대로 잘 만들겠는데 비목별 사업명세표에서 숫자가 맞지 않아서 전산 업로드 SM테크에 업로드를 온라인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비목별 사업명세표에서 수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접수 마감 시간까지 맞추다 못 맞춰 가지고 결국은 접수를 못한 사례가 그러니까 SM테크의 어, 전자 알림방에 그 회사의 어, 과제별 신청량이 세건이었었는데세건다 3건 접수중으로 어, 접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별 사업계서표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회사분들이 전담 인원이 있지 않는 한 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아, 240만개인가요? 한 300만개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가 R&D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조를 기반하거나 또는 국가 R&D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50, 60만 개를 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30%는 자체적으로 부설 연구소가 있고 연구인력이 있어서 국책과제, 그게 RFP든 자유응모든 수시로 들어가서 과제를 신청하여 채택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0%는 기술 개발 내용도 없고, 또뭐 대표자 신용 불량 또는 부채비율 1 0 0 넘어가는 사항,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중 이런 한 30%의 대장 기업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나머지 40%가, 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전담 인력이 없고, 자체도 몇번 시도하다가 한두 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지원받지 못하고 지원 제외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 이런 쪽으로 구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완벽한 부설 연구소 세팅해서 우수 인력을 채용하여 기술 개발에 전념해서 국가 R&D 과제를 지원받으면 더 이상 뭐 뭐, 말할 나이가 없는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어, 기술 개발 여력은 있어도 재반 여건이, 어, 준비 안 된, 어, 많은 중소기업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국가 R&D 과제가, 어, 좀 요, 원한 어,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어, 사업계에서 중요성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원장 TV를 통해서 국책과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트별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릴 테니, 어, 참고하셔서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또 여, 그 여건이 안 된다 면은 저희한테 의뢰하시면은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어, 최선의 과정상의 어, 최대의 효율을 얻도록 어, 같은 파트너의 마인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은 총소변 어, 그 적입의 자료를 참고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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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꼭 지켜야 할 원칙 6가지 원칙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및 작성 원칙을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신청이 되시기 바랍니다.